너무 <웃음> 드디어 수원 통당 저희 둘이서 1인 1닭 할 겁니다. 노티즈에서산 도넛이랑 크로와성이랑 스콘 먹을 거예요. Good morning. 제가 어제 음으로 버금이들이랑 소통을 하다가 무려 새벽 3시 반에 잤어요 7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는데 지금 눈 밑에 빨간 거 보이세요? 어제 화장을 너무 진하게 했는데 이걸 잘못 지워가지고 <웃음> 눈 밑을 면봉으로 한1 0 번씩 이렇게 했더니 빨개진 상태에서 잠잡었습니다 머리는 감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부끄러워요. 아무튼 저는 어제 치킨과 맥주와 오넛과 스콘과 크로와상을 먹고 잤지만 컨디션 아주 좋고 얼굴은 딱이 정도 부었고 어제 소화를 다 시키고 자서 그런지 자기 전에 배고팠거든요. 제금 일단 눈 뜨자마자 공복 유산소 인념으로 엄마랑 우리 웅이랑 산책을 다녀올 거예요. 응? 우이 산책 갈까? 얼른 오세요. 달려! 아름이 잘한다 총 1시간 50분 걷고 왔어요 배고프다 이제 씻고 서울 갈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아점? 지금 몇 시지? 12시 18분 아점이에요 충분히 움직이고 먹는 첫 식사인데 원래는 꼬박꼬박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산책하다 들어오는 길에 얘가 저 중학교 때부터 지동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매운 오뎅 맛집이에요 제가 버금이들한테 영상에서 주고 싶었던 메시지도 하나가 바디 프로필을 찍었다고 다이어트가 끝났다고 막무가내로 먹는 게 아니라 조절하고 물론 제가 이만큼의 시간도 확보했지만 걷고 스트레칭하고 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오뎅도 먹고 국물도 먹고 그다음에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중간 간식이나 저녁을 어떻게 먹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먹는 거에 따라서 운동량을 또 다시 설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디프로필이 끝나도 내가 이 시간에 어떤 음식을 먹을 거고 어떤 메뉴를 어느 정도 양을 먹을 건지를 설정해놓으면 은상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항상 의식하고 계획하고 주체적으로 내 식단이나 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를 설정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현재 시간 4시 45분이에요. 아까 일을 보고 책 작업하러 집으로 왔고 배가 고파가지고 달달이 토마토랑 체리 그리고 하루 견과랑 꼬박꼬박까지 다 먹으면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남산? 엄마 보고 싶었어? 남산 앉아 <웃음> 아이 졸려 오늘의 저녁 메뉴는 낙곱새입니다 신랑이랑 저녁 뭐 먹지 하다가 오랜만에 채택된 메뉴예요. 옆에는 엄마 반찬, 그리고 저는 오늘 밥을 반 공기 먹으려고 합니다. 이따가 홈트도 할 거예요. 현재 시간 10시 42분 남산이 산책까지 갔다 와서 17,614보 많이 걸었죠. 오늘 하루 종일 민낯으로 바프 다음날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제 모습이었거든요. 전날에 먹었으면 다음날 일어나서 활동량도 늘리고 의식적으로 조금 더 계산을 하고 계획적인 식사를 하는 거 그리고 응? 바디 프로필을 찍든 큰 다이어트를 하든 그 행사가 끝나도 나는 나이고 내 몸은 내 몸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조절하고 내가 관리를 해야지 그 누구도 내 몸을 대신해서 내 마음을 대신해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고 때문에 건강에서 멀어지는 다이어트나 몸 만들기나 과한 운동, 식단은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한테 바디 프로필은 뭐 일생에 한 번뿐인 이벤트일 수도 있고 일년에 한두 번씩 큰 기점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일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조금 더 일상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바디프로필이든 다이어트든 촬영이든 식단이든 이것들 어떻게 조금 더내 삶에 녹여서 내 몸에 부담스럽지 않게 건강에서 멀어지지 않게 즐기면서 끌고 갈수 있는지를 자주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버금이들은 내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도 운동도 아디 프로필 준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먹은 것과 오늘 먹은 것들을 얼추 태운 것 같고요. 계속해서 촬영이 있어요. 때문에 지금처럼 또 제가 보여드린 모습처럼 먹고 싶은 것들도 적당히 먹고 먹은 만큼 운동도 하고 체중 관리도 하면서 꾸준히 지금 만큼의 유지허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